안녕하십니까 치우밥입니다 이번 시간에 소개시켜 드릴 영상은 큐세타를 측정하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큐세타가 없는 장비도 있겠지만 요즘 나오는 장비들은 대부분이 큐세타를 옵션으로 달고 나오더라고요 제가 처음 할때 그랬어요 큐세타 찍을 줄을 몰라 가지고 수동으로 움직여 가지고 찍다가 새 기계를 구입을 하게 되면 하루 정도 나와서 시연을 해주는 제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그 제도를 통해서 이제 배웠던 내용입니다 근데 이제 중고로 구입을 하신다거나 이제 그랬을 경우에는 그런 제도 혜택을 받지를 못하셨을 거예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어, 저 치우밥은 이렇게 큐세타 측정을 합니다 라는 영상을 촬영을 했습니다 다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혹시나 하는 마음이 계신 분들은 이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큐세타는 손으로 이렇게 이렇게 내리게 되면 자동으로 화면이 이렇게 바뀌어요 혹시나 안 바뀔 경우에는 핸들 모드의 버튼을 클릭을 하시면 이렇게 화면이 전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Q세트 측정을 해 볼게요 일단 공구들은 다 세팅을 해 놨어요 공구는 불러 오실 때포정값을 가지고 오셔도 되고 그렇지 않아도 됩니다 얘는 지난번에 제가 영상으로 소개시켜드렸던 맥스 드릴 근접해서 Z축에 측정만 해주시면 돼요, 드릴은. 누르셔가지고 움직이실 때이 수치의 변화들이 변동이 있는지 없는지. 그래서 될수 있으면 변동이 없을 때까지 측정을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에 지금 얘는 이제 X축을 항상 영으로 쓰다보니까 영으로 되어 있는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어요 그럴 때는 영 인풋 누르시면 돼요 숫자는 넣고 얘를 다시 이제 쭉 안전거리까지 뺀 다음에 다음 공구 그냥 편의상 공구번호를 그냥 부를게요 저는 이제 8번 공구에다가 내경 바이트를, 내경 공구를 집어넣는데, 얘도 마찬가지로 핸들 모드와 조그 모드를 적절하게 사용하셔가지고, 근처점까지 진입을 합니다. 될수 있으면 중앙 쪽에, 될수 있으면 중앙 쪽으로 오셔가지고, 조그, 한번 더. 그러면 노란색의 커서는 있지만 Z축이 측정이 되는 겁니다. 혼동하지 마세요. 그래서 수치가 변동이 없을 때까지, 수치가 변동이 없을 때까지 측정을 해주시는 게 적절합니다. 그 다음에 얘는 내경공구다 보니까 X축도 찍어줘야겠죠 밑에서 위로 올라가는 거니까 플러스 X쪽을 눌러주셔야 돼요 측정이 되면 빨간불이 깜빡이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겁니다 큐세터는두가지예요이 하얀 부위에, 이 밑에 부위에 어, 점등이 되는 게 있고 이 중심부에, 중심부에 점등이 되는 큐세터가 있습니다 그래서 얘도 수치의 변동이 없을 때까지 이게 수치가 왜 변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게 간혹 변할 때가 있더라고요. 그 다음에 Z쪽으로 빼서, 그 다음에 외경 공구를 측정을 하겠습니다. 저는 외경 공구를 2번에다가 불러드려, 저는 외경 공구를 2번에다가 집어넣는데, 자. 확실하게 안전거리까지 쭉 빼주셔야 되는 거예요 특히나 긴 공구를 장착했을 때는 각별히 주의하셔야 됩니다 이게 큐세타 같은 경우에는 주요 장비, 주요 부품이다 보니까 얘는 파손이나 아니면 충돌에 의해서 파손이 될 때는 충돌에 의한 파손이 될 때는 상당히 좀 수리비가 많이 들어가요 아직 한번도 그려본 적은 없지만 각별히 주의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는 이렇게 하는 걸 몰라 가지고 이게 닿을때까지 그 핸들을 돌렸었어요 굉장히 시간도 많이 걸리고 좀 난해했었죠 수치의 변동이 없죠 그 다음에 X축 올리고 Z축 그래서 될수 있으면 중심이라고 생각되는 부위까지 오시고 다시 측정 그 다음에 한번더 지금 여기가 움직이는 거예요 q 세타 측정할 때는 이 커서의 위치하고는 상관이 없습니다 자동으로 인식을 하더라고요 자 이렇게 해서 이번에 사용할 천공드이라고 외경공구 내경공구의 측정을 완료를 했습니다 항상 이야기하고 싶은 내용 중에 긴 공구를 장착을 했을 때는 항상 주의하셔야 돼요 물론 긴 공구뿐만 아니라 터렛을 움직이거나 아니면 스핀드를 회전한다거나 심압대를 움직일 때는 다른 공구들하고 아니면 다른 부품들하고 간섭이 일어나지 않게끔 각별히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